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 입니다 어, 오늘은 바깥 날씨가 비도 오고 해서 사무실이 조금 조용한 편이네요 어, 시간 중에 이렇게 책 리뷰를 하는 동안에 다른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 조금 중단이 되기도 해서 낮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무실이 조용하기 때문에 끝까지 조용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웃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1부를 제가 리뷰를 해 드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2부는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원래 2부에 리뷰를 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두 가지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요 책은 여기 저자인 김장섭님이 본인의 굉장히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선 책이라서 어 제가 리뷰를 하지만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건 책은 책이니까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먼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웃음> 여기 6장에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에 앞서서 어, 짚어 놓으신게 어, 가격과 가치는 이제 서로 다르고 가격은 늘 변할 수 있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어, 그러면 집값은 가격이 늘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집 가격이 음,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이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가장 기본이죠. 자본주의를 움직이 움직이는 그 동기 중에 어 이분은 딱 집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놨는데 내가 그냥 집 가격과 상관없이 거주 목적으로 반드시 그냥 살아야 되는 그 집은 그냥 소비재 홈 홈으로 분류를 해 놨고요. 어 그리고 어 투자재의 개념의 집 그거는 하우스. 그니까 그거는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내리거나 이게 아니고 향후에도 하나의 투자재이기 때문에 어,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맞추어서 가격이 늘어날 어, 여지가 크다는 걸로 이렇게 하우스와 홈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큰 털을 이분은 이책 전체 한 권의 털이 그래요. 어, 서울의 어, 2호선 권역의 역세권 거기는 투자재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포함하여 나머지는 전부 호 홈일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제목이 아, 2019년에서 2029년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까처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 최악의 시나리오 첫 번째 순수에는 뭐를 짚어놨냐면 인구 노령화의 변수에 대해서 짚어뒀습니다 인구 노령화의 변수에 가장 선봉해 있는 게 현재 초롱소장이 속해 있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 베이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미 60대가 다 되었거나 이미 60대이거든요 현직 일선에서는 거의 이제 퇴직을 뭐 마무리해가는 그런 단계고 어,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가 향후 10년이 지나고 나면 70대가 될 거잖아요 어, 그렇게 되고 나면 그리고 지금 40대 후반인 X세대 아직은 베이비붐 세대도 60대 초반이거나 뭐 60대가 안 됐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 의욕적으로 뭔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고 어, 주택을 사거나 팔거나 해서 뭐 임대 사업이라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세대고요. 어, 아직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 더 많죠. 근데그 밑에 세대인 40대 후반도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인구가 38만 8천 822명인 게 연령 40세예요. 70 71년생이죠. 그 연령이 음 그런 거죠. 그런 그 이제 X 세대도 아직은 이사를 할 이유가 없거나 집을 지니고 있어야 될 그런 연령인데 이제 이런 연령이 향후에 5 0대 후반이 되고 6 0 대를 바라보고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집값 이제 영향이 있다 이런 말을 적어놨고요. 음.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고 나면 뭔가 이제 액티브한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예를 좀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이렇게 요 인구들이 다 은퇴를 하고 나면 아까 어 대기업의 대부분이 이제 그 서울에 많이 밀집되가 있는데 대기업 본사 같은 게 그것도 2호선 역세권에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본의 비례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다 이제 나머지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웃음> 그 다음에 대기업 본사가 왜 서울에 이렇게 또 있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 또 언급을 해놨습니다 어, 서울에 사람이 일단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는 속에서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을 사람을 구하기가 쉽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제조업이 이제 사람을 많이 고용을 이렇게 하는 그런 업종들인데 그 제조업들은 인건비 때문에 어 다들 외국으로 이미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될 그런 업무를 가진 본사는 서울에 그외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으로 이제 자리를 다 얻어가 나가서 어 그래서 지방이나 이런 데는 산업은 발달하는 은게 있다 하더라도 인구는 늘지 않고 뭐 그렇다 되어 있고요 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인구 노령화하고, 어, 노령화하고 난 이후에 인구들이 이제 대기업이 서울에만 몰려 있는 그런 이유. 그래서 서울 2호선 역세권 라인만 주택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신문기사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그게 6장이고요, 어, 7장이고요. 그다음 8장은 일본의 경우처럼 신도시에 몰락은 정말 오는가? 이래가 또 내용이 적혀 있는데. 어,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2000년도에는 그 인구가, 어, 노령인구가 7.2%를 넘어선 그런 고령화 사회였고요. 2020년이 되면 이미, 어, 어 고령사회, 고령화가 아니고 고령사회.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아, 어, 이게, 일본의 이제 그, 다마 신도시. 그거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잘해 놨습니다. 어 이게 이제 다마신 도시, 도쿄를 중심으로 어 30km, 50km, 80km 이렇게 다마신 도시, 자바신 도시, 나리타신 도시가 있는데 어 그게 전부 어 도쿄 안에 이제 필요한 그 젊은이들이 도쿄 안에는 필요하죠. 거기도 서울처럼 뭐 머리를 써야 할 본사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전에는 인근 신도시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그 출퇴근하는 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신도시에는 어,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어, 노령화된 그런 70대 이제 80대 인구들도 많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경전철을 계속 이제 운용하던 게 적자가 나고 하다 보니 경전철을 아예 없애버리고 예산을 절약을 하고 대신 이제 도심을 재생을 해서 콤팩트 시티를 만든다는 거죠. 밀도를 좀 높게 그 도심 안에서 원도심 안에다 수용을 하고 외곽에는 아예 그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걸 아예 단절시켜 버리는 그러다 보니 외곽에서 출퇴근할 길이 굉장히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도심 속으로 더 몰리게 되고 외곽은 점점 점점 세태와 몰락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화를 구체적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여기 해놨는데 우리나라 이기 신도시가 일본의 다마 신도시와 비슷하다라고 여기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기신 도시는 분양이 저조하거나 착공하지 않았다면 어~ 규모가 축소될 거고 나중에 훗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아예 막 올라갈 거라고 여기는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역시도 현재 3기 신도시의 서울건접성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가 노후가 되면 안심할 입장이 못된다는 거죠. 신도시는 아파트는 전부 다뭐20몇 층, 25층 이상의 중고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노후되면 재건축을 해도 수익성이 떨어져서 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외곽에 있는 그런 부동산은, 어, 점점 구매할 사람들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여기 예상을 해놨고요. 어, 점점 역세권에, 어, 1, 2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도심 속 역세권에 또 도시형 뭐 어떤, 뭐 작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또좀 1, 2인 가구의 수요를, 어, 충족하기 위해서 좀 늘어날 거다. 직장, 집을 팔고, 그 주목적으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쪽에 이제 사업은 좀 활성화될 거다라는 것을 또 8장에 언급을 해놨고요. 그리고 9장에는 최악의 시나리오 세 번째, 어, 수도권 임대 사업자의 핵폭탄, 이 기업형 뉴스테이드에서 이제 짚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원도심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서 오히려 전세 수요가 늘어날 그런 그게 있는데 수도권의 임대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형 뉴스테이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완전 핵폭탄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 기업형 그 뉴스테이는 그동안 LH에서 이제 어, 택지 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던 걸, 어, 그걸 막았죠 택지 개발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이때까지는 그 임대 주택 부지에 신도시를 짓는 게 주택용지나 상가용지를 공급을 하고 그게 난 수익을 가지고 임대 주택 부지에 이제 적자를 메꾸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걸 딱 스톱을 하다 보니 어, 상가나 주택용지는 당연히 분양이 잘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팔아 가지고 적자가 나 있는 지금 그 뉴스테이를 임대사업을 못하니까 그걸 기업형 임대사업인 뉴스테이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임대사업이라 하면 민간사업자들의 임대사업에 굉장히 꽃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기업에 그 혜택을 준 거예요 건설사에서 일반 주거 3종 일대 300%를 올려주고, 8년 후에는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하게 해주고, 8년 동안 주변 시세와 똑같은 가격에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이제 그게 뉴스테이라는 거죠. 이제 임대 사업이 한마디로 대기업 임대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가 된다는 거죠. 민간에서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하던 거를. 어,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게 뉴스테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내가 개별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옆에서 굉장히 이제 시설과 어떤 부대 서비스를 기업형으로 잘 갖춘 그런 프랜차이즈, 어,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하고 내 개인하고 맞붙어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핵폭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부산에도 옆에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그러면 그 옆에 예를 들어 분양을 한다. 아니면 뉴스테이를 하는 그 단지 안에 조합은 입주권이 있다. 그거를 좀 프리미엄이 싸게 나왔다. 저는 그런 거 사지 말라고 아예 안내하거든요. 나중 되면 내가 들어가서 평생 그냥 계속 살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임대를 놓거나 뭐 월세나 전세를 놔야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시급 잔치할 수 있다 소리입니다. 그런 걸 짚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 어, 열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 네 번째 순서로 청년 실업 현상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걸 여기 내놨습니다. 어, 청년 실업은 지방에 계속 젊은 젊은이들이 지방에서 시험 준비를 한다 취업 준비를 한다 그러고 있으면, 취업 설명회조차 들을 기회가 작다는 거예요. 그 설명회를 들으려면 서울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인 하다 못해 인턴이라도 돼서, 건물을 해야 되면, 그 인턴은 주로, 뭐, 대기업 본사에서 많이 하죠. 근데 대한민국 대기업 본사 100개 중에 64개는 서울에 있고, 특히 뭐, 강, 강남이나 아까 2호선 권역에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다 보니, 다그 근처에 어딘가에 뭐, 원룸이든, 뭐, 오피스텔이든 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점점 더 쏠림 현상을 만든다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떠나는 곳은 가격이 떨어지고 사람이 모이는 것은 가격이 이제 오른다는 거죠. 가격이 오르거나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어, 서울 대기업 본사가 몰려있는 그 인간들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짚어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11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5장, 노인의 도심 선호, 이래가 또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 이래 놨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고령자,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3배가 높대요. 그 왜냐하면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골이라면, 예를 들어 뭐, 저 어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 가야 그 도시 안에 병원이 있고 그런 인근에 사는 아주 중소 농촌 이런 걸 얘기하겠죠 어, 굉장히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농을 한다는 노인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연세가 들어서 암에 어떻게 뭐 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 암은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큰 대형병원에 가서 수술이라도 하려고 하죠. 진단도 그렇게 다시 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 항암치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 또그 서울 인근에 병원에 오래 입원도 요즘은 못 하더라고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병원 근처에 어떤 그런 또 방들이 이렇게 좀 특화되어서 새를 뭐 놓게 되고 달새방이죠 그런 건 그런 것들도 이제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또 서울로 서울로 사람이 모여든다 이런걸 적어놨고 그 다음 12장은 최악의 시나리오 여섯번째 지방의 일자리 소멸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어 이건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어 임금비가 높은 직종은 철저하게 해외로 옮기죠 그래서 산업은 발달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거. 그 최첨단 사업으로 어 인력은 투입 안하고 그냥 뭐 컴퓨터나 로봇으로 대체하는 이런 제조업 이런 거는 이제 다 외국에 나가 있고 있죠.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 안한 제조업은 한국에 남아 있고 본사에서 펜대 굴리면서 뭐 두뇌 브레인을 이용해서 을 뭔가를 짜고 해야 되는 거는 서울에 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용 없는 수출 호황이 와가 있고 20조 투자 반도체 채용은 고작 900명. 저임금 찾아 떠난 해외 투자 사상 최대 공장의 로봇 비율, 한국이 세계 1등,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 걸 여기 언급을 해놨습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 젊은 20대가, 저도 아들이 또 둘이나 있잖아요. 취직 준비를 막상 해보니까, 정작 큰아들은 인턴을, 그러니까 분당에서 5개월을 했었어요. 분당도 수도권이잖아요, 그죠? 그런, 뭐, 공기업이니, 뭐, 대기업이니, 정말로 본사들은 다 그쪽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인턴을 5개월을 했는데, 그, 뭐, 거의 200대일의 경쟁을 뚫고 그것도 뭐, 됐던 인턴인데, 그렇게 된 인턴이 무조건도 다 취직이 됐냐, 10명 중에, 인턴 10명 뽑았거든요? 그 중에 7명 정직원 됐어요. 세명은 5개월이나 인턴 생활을 하고, 스펙도 전부 쟁쟁했습니다. 그런 쟁쟁한 사람을 5개월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돌려보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아,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현 주소구나. 어, 우리 아들이 그 일곱, 합격한 일곱 명 안에 들어가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세 명의 젊은이들과 그 부모님들의 가슴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공시생들 그것도 다 서울에 뭐 노량진이니 이런 고시학원 주변에 가가 강의를 다 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것도 서울에 가서 방을 얻어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서글픈 대한민국 20대인 것 같고요. 빨리 취직이 마무리가 돼야 뭔가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 그, 우리나라는, 어, 사실은 제조업에 이렇게 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그게 지방으로 좀 분산도 되고 같이 뭐 부동산도 살고 경기도 살 텐데 그런 그림은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 13장, 최악의 시나리오 7번. 컴팩트 시티. 컴팩트시티가 바꿀 지방부동산의 미래이라가 언급을 해놨는데요. 컴팩트시티가 뭐냐. 역세권의 초고층 건물을 컴팩트시티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시를 그 외에 또 어, 지방도시의 경우는 도심의 기능을 축소해서 도심지를 밀집화시킨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두 가지의 뜻으로 쓰이는데 넓은 <웃음> 넓은 넓은 도시를 점점 좁게 이제 축소해서 고밀집으로 만든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 그 일본에 도쿄 인근에 도야마현이라는 곳이 있대요. 도야마현. 이 도시도 이제 점점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고 있고 청장년청은 도쿄로 직장을 이제 찾아가 떠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경전철을 아예 끊어버렸대요. 콤팩트시티를 만든다고. 그러다 보니 미래 우리도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하고 있죠. 결국 부산의 인근에 지금 막 경전철로 이렇게 베드타운처럼 그런 데서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은 조금 위태로워질 수가 있고 일본의 어떤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내가 사는 집이 이분의 그 짚어준 것처럼 투자재가 되는 하우스냐 아니면 거저 뭐 그냥 먹고 자고 살고 있는 그런 소비재인 호홈이 되느냐 그걸 한번 챙겨보라는 이런 뜻입니다. 14장은 최악의 시나리오 8 번째 지방의 삼박자 딜레마 딜레마세 가지, 그리고 10년 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어, 건설 불안기에도 재배, 재개발과 같은 분양 형태를 가져가기도 하지만 분양이 잘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건설사로서는 굳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 신도시에 분양하는 것이 건설사의 가장 큰 이익이다. 이러면서 건설사의 어떤 그런 지역건설사 입장을 조금 짚어놓은 게 있고요.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새 집을 찾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새 집을 찾아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혼집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지역 정치인 입장. 지역 정치인 입장에서도, 음, 또 언급을 해놨어요. 그가 계속 뭔가를 짓고 시도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어떤 수요나, 뭐, 향후에 10년 뒤 이런 거를 어뭘 챙겨보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도시가 건설 안 돼서 자꾸, 어, 그 지역구가 속한, 어, 도시나 마을이 세태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제 새로 짓도록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5장, 최악의 시나리오 9번째, 대기업 본사 서울 집결, 이것도 쭉 앞에 짚어드렸습니다. 대기업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만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완벽한 인공지능에 의한 공장 가동이 가능해진다면 본사를 제외한 나머지 있죠. 사막에 항구가 생산 공장이 될 날도 멀지 않았대요. 그건 전부 기계로 다 하고 머리 돌리는 사람은 도심 속에 본사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걸또 짚어놨습니다. 이런 게집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해놨고요. 16장. 아, 이제 16장부터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어,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짚을게요. 이것까지다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짧게 요약을 하면 베이비붐 세대처럼 인구가 점점점점 노령화해서 은퇴를 하고 있다 그 밑에 40대 후반 x 세대들도 나이가 들어오고 있다 집을 사고 팔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이제 노령화가 되면 어, 도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어, 지금 외곽의 신도시는 굉장히 중고층 이상에 어,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해도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아파트들이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도시는 어, 직장 다니던 사람이 다 은퇴를 했으니 배비붐 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베드타운의 외곽 신도시들은 나중에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이 일본처럼 아예 단절돼 버리고 콤팩트시티로 도심을 점점 밀도 있게 가,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신도시들은 점점 더 빈집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대기업 본사가 있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강남 중에서도 더구나 2호선 권역 안에서는 어 집값이 투자제처럼 오르지만 그 외에 대한민국 모든 집은 소비재로 그냥 그저 그렇게 유지만 될 것이다. 아니면 하락하거나 지방은 소멸하고 없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짚어놓은 책이에요. 여기까지가. 동의하십니까? <웃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조롱소장은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항상 냉탕 온탕을 오가는 것 같고요. 그 가장 기본은 일단은 도심 속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다사라지진 않습니다. 아이고 택배가 왔다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